반갑습니다. 하루살입니다. 오늘은 닉네임 하루살이로 플레이 해볼게요. 나인지 모르는 그런 옷으로 해볼게요. 전지 모르는 옷. 당당하게 나 기술자라고 말하겠습니다. 사보타지를 한번 확인해보러 갑시다. 묘실. 기술자라면 묘실에 있어야 돼. 왜냐? 묘실에는 전기사보가 있기 때문이지. 반갑습니다. 하루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루살입니다. 나 하루살이. 오늘은 사보타지 를 지키겠어. 어? 오일리언니 지금 전기사보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완전 수상해. 스을 봤을 때 완전.. <웃음> 어? 고... 나이스! 나이스 잘다 칭찬하겠습니다. 장이사 찾아오십시오. 이거 장이사 찾고 있습니다. 너 어, 벌써? 이쿠가 보안관이고요. 장이사 찾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장이사 데려와주세요. 아 이쿠가 아니라 하루살이가 보안관이고요. <웃음> 아 이쿠님이세요? 아닙니다. 하루살립니다. 하루살이니 이쿠님이잘 알고 있었어. 아 너무 자연스럽게 이쿠라고 해가지고 장이사 아, 빈방 바로 가서 게임 바로 해보자. 일라떼 끝나겠습니다 나 하루살이 오래 살지 않을 거야 천라떼 모든 거를 음. 다 하고 가겠어 나는 천라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1라운드로 만족하겠어 나에게 2라운드란 없어 나에겐 1라운드밖에 안 남은 거야 내 삶은 유한하기 때문이지 일라떼도 없다 난. 1라떼 지금 화장실 갔다와도 안 죽어 있겠지? 하루살이신데 여러분들 이거 흉내쟁이 있었던 판인가요?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화장실 갔다오느라 못 봤는데 흉내쟁이가 있었던 판인가? 흉내 없어? 아 오케이 오케이 두 명이 전기사 고 지키고 있죠. 검은색이랑 회색 지키고 있었는데 두중 하나 보안관이겠죠. 그리고 드림님 썰고 숨습니다. 캐거였네요. 어. 이거, 이거 나는 하루살이인 건가? 일단 모르겠어. 어. 가볼게요. 자, 아, 여기서 또아 만약에 또 캐거를 는다고 자보자어 만두님 아이 만두님 직업이 혹시 어떻게 돼요? 아요 할식이요 할식이요? 어떡할식이요? 풀레이 한번 볼게요 나시긴좀 헤헤 내가 막아줄게 헤 내가 막아줄게 전기구로 떠볼게 이쪽 나 키고 13초 미션한 척하다가 전기구로 떠볼게 하이 어 여기 사람이 많으시네 하이하이 하이. 어? 풀린 어... 풀린 나이스 밑에 밑에 밑에 쾌거다! 어캐거 밟았다 근데 혹시 아는 캐거 있으신 분? 저 아는 캐거 있습니다 캐거는 아닌 거네 캐거 있는 척어 진짜 쓰게비였다 어. 빨리 어. 죽었어도 네. 게임이 빨리 끝나서 괜찮았죠? 어 네네네 죄송해요 네? 할인이요 할인이요 쾌거 아 어, 오케이 저저저 장기사 야옹이님 네. 네 왜요? 제가 님 뒤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럼 민설이야 왜요? <웃음> 야옹이 님 직업상 당당하게 앞장서는 직업이니까 복도 저 미션 있는데 안내해 주시죠 거의 경특이긴 하거든요 거의 경크라고? 너 화장실에서 일광룩 씨는 안쪽어로 만들어 본 사람이야 화장실에서 일광룩 씨? 시체는 드림이 님은 화장실에 있는 거잖아요? 그렇죠? 경청 님이 화장실에 계시긴 했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연주실 가는데 그동안 아무도 못 봤어요 민트우유님이 내려오면서 연보스로 가셨거든요? 제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민트님이 먼저 화장실을 이전하고 있었고 네. 제가 그 다음엔 물한 다음에 연출실에 가면 아무도 못 봤는데 지금 네. 뽀비스님이 사람받겠다는 거거든요? 그러면 은 이거는 민트님은 드림미님 보셨나요? 드림미님 봤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네. 주황색이랑 네. 핑크색 님 말이 다른 게 핑크색이랑 주황색이 서로 교차를 해 했는데 시체는 드림미님은 화장실에 있는 거잖아요? 그죠그럼둘중 하나는 잡은 사람이 확실해요. 네, 경청님이 저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. 어, 경청님은 드리미 님 봤어요? 아, 저못 봤어요. 그래서 제가 민트 님도 아마 안할거라 말씀드린 거잖아요. 그러면 은 직업이라도 말하는 거 어떨까? 저기술자한니다기술자한니다아 여기 목표기 살면 돼요. 이러면 은 경청님 민트님 둘 다야. 둘다 드리미 님이 존재했다는거 몰랐잖아. 그렇지 만약에 경청님이 오리잖아요. 그럼 드리미 님 시체는 화장실이 확실한 거야. 근데 민트 님 화장실 없었다 그랬어 드리미 님. 당신도야! <웃음> 탐장입니다. 야라라고 잡봐들. 오 야옹이 둘이야. 야옹이 아. 둘이야. 봐봐. 어, 뭐야? 뭐, 뭐, 내가 볼때 <웃음> 앞에 있는 게가짜야 앞에 있는 게 가짜 야옹이야. 내가 내가 설릴게. 음. 내가 설릴게. 설려 설려. 담비구나. <웃음> 살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? 어. 야옹이 야, 님이랑 담비 님이랑 좀. 패션이 똑같죠. 네. 질투했던 거야. 뭐러고다 아, 진짜 맞아요. 네. 혹시 이코 님인가? 네 네. 진짜 이코 맞습니다. 끝.